네,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염화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네. 네, 오늘 주제 과연 무엇으로 갖고 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네, 오늘 주제는 지구에 관련한 감사 표현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지구에 대해서 감사 표현, 막상 생각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되기도 하고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막상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이 표현을 알아보고 네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같이 어학공부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감사합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걸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숨쉴수 있는 공기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구는 항상 우리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땅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지구가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지구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하는 10가지 감사 표현이었고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같이 배워볼까요? <웃음> 한번 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planet we live in. Thanks the earth for providing us water. Thank you for providing a land for the earth to walk on. Thank you for providing us with air to breathe.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for all the time. Thanks the earth for giving us land to make food for us. Even if we are sad and happy, thank you for the earth being together. Thank you for being together when we are born and when we die. Thank you for the people who love the earth. Thank you for protecting the planet. 네, 여기까지가 10가지 영어로 하는 예, 지구 감사 표현이었고요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자신있어 하는 일본어 감사 표현 10가지 시작해볼까 합니다. Konnichiwa. では始めます。私たちが住んでいる地球に 感謝します。地球が私たちに水を提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地球が歩くことができる土地を提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地球が私たちに供給できる空気を提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地球は常に私たちのそばに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地球は私たちに食べるものを作るように土地を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が悲しいことでも嬉しいことでも地球が一生で感謝します。 地球は生まれる時も死ぬ時も一生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地球を愛する人々が多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큐오 마모테 크레르 히토 가 오호쿠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웃음>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한 10가지 그리고 영어로 표현한 10가지 그리고 일본어로 표현한 10가지 지구에 관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또 가져올 거고요. 네, 어, 항상 매번 얘기하겠지만은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네 미소보자. 염화 미소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또 들어와 주실 거죠? <웃음> 따라해 주실 거죠? 네. <웃음>